지금 난징동루역에 내렸고요 이제 여기에서 와이탄쪽으로 걸어갈거예요 여기는 난징동루역에서 내렸고요 나오자마자 보이는거는 이니스프리 의장이 거의 명동만큼 크게 있네요 요 건물은 아마 많은 블로그에서 봤던것같아와 지금 와이탄 가는길인데 사람이 겁나 많아요 이쁘네요. 저걸 배경으로 사진을 안 찍고 갈수가 없어요. 방명주탑이에요 가봅시다. 리 기어이 도착을 했어요 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걷다 보니까 겨우겨우 쓸려온 느낌? 옛날에 막 명동에 사람 진짜 많을 때 있잖아요 이제 뒤쪽에 보이는 거는 와이탄 어강 쪽이 아니고 이제 도시 쪽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보면 동방명주가 있는 와이탄 강 쪽이 보여요 이쪽. 따란 아 근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이랑 진짜 느낌이 다른 게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와 되게 멋있는 야경이구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진짜 뭔가 도시가 살아있는 느낌? 그런 게 되게 들어요 너무 예쁩니다 홍콩에서 봤던 야경이랑 또 다르게 진짜 제가 봤던 야경 중에서는 손에 꼽는 야경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상하이 또 오고 싶어요 또올 거야 오늘 겨우 첫날인데 저는 이 도시에 반할 것 같아요 야경 구경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또 해외에 오면 빠질 수 없는 따란 맥주 치토스 그리고 요거는 아, 이거 한국에서도 봤는데 이게 요새 중국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술이래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량주 같은 건가? 일단 한번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맥주 먹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고생했어요 오늘도 다음에 더 재밌는 데로 데리고 갈게요 안녕 술 먹어야지 주식 먹으러 나갈 거고요 일단 밥좀 먹고 올게요 이제 동방명주 탑이 있는 그쪽 물 건너로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에 영화 허 촬영지도 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갔다 와볼까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,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부러 아면다도 있는데 더 15분정도 걸어가면 동방명주탑으로 갈수 있을것같아요 지금 헤리타고 내렸는데 일단 올라갈게요 빨리 가라고 뭐라하네 일단 우리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제 반대편이 보일 거예요. 올라가서 반대편도 보여드릴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동방명주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예쁜 탑이 있는 데로갈 건데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볼게요. 디즈니 스토어도 갈 거니까 나 한번 구경하러 가요. 중국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관광을 오는것같아요 어 여기 그냥 걸을수있게 길이 잘돼있네요 그냥 이것만 따라가면 될것같은데 동창페리브릿지라고 이스트번드 여기래요 이제 월드파이낸스센터는 가렸고 여기에 보면 제 친구가 보이죠? 이제 저기로 걸어갈거예요 네. 걸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저기가 있는 숙소 저 숙소 저 숙소에 건너편으로 왔어요 이쪽은 이제 와이탄 건너편 동방명주가 있는 쪽이고요 아직 동방명주까지 가려면 좀 멀었는데 이제 뒤에 보이는 낮에 보니까 좀 그냥 멋진 도시긴 한데 확실히 밤에 이쪽에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쪽에서 뭐 조금 걷다가 이제 정말로 동방명주 집으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동방명주 탑 앞에는 디즈니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도착을 했고 여기는 좀 이따 가볼거고 영주 타워예요. 예쁘네요. 낮에 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 영화 허에 나왔던 그 동그란 육교 쪽인 것 같은데 뒷배경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여기부터 올라갔다 올게요. 여기는 그 여, 영화 허에 나온 동그란 육교에요